안녕하세요. 아니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아니지만 기념일인 충무고 당신를 같이 알아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앞서 여러분은 충무공이란 말을 들어보시고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수신 장구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충무공의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충무의 뜻은 나라에 무공을 세워 두 분은 충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인데요. 참고로 이런 시호는 벼슬한 사람이나 관리 등에 대하여 그의 행적에 따라서 임금이 하사는 하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충무호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분이 총 9명이 있습니다. 음, 소개를 하자면 조영무, 이준, 남희, 김시민, 이수일, 김응아, 정춘식구인욱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영무님부터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조영무님 같은 경우는 태종 이방원의 신부 부하로서 고려말 개성 성주교에서 충신인 종몽주를 암살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개국 공신에 봉해졌고요. 두 번째 이주는 세종의 네 번째 아들인 인영대군의두 번째 아들로서 세조 때 이시에난을 편정하고 음. 예종 초에는 남이의 옥사를 다스리는데 공을 세웠다가요 공신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녀장수로 유명한 남이장군인데요. 이분은 수조때 무관의 장원 극제하고이중함께 이신의 나는 평전하여 적게 공시 1등에 올랐으며 여진 정별에도 큰 공을 세웠고 근데 27살 나이 에 병존판사가 되었다가 간신히 유장강의 참소로 억울한 죽임을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아이기도 하죠. 큰 공을 세웠다, 세운는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니까. 네 번째, 김시민 장군은 제가 사는 진주에 진주대첩의 주인공이자 나가오카와 하세가와가 이끄는 3만의 대군을 진주성으로 보내 진주성을 공략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주대첩인데요. 김시미 장군은 진주 목사로서 인진년 10월 5일 3.8명의 민군을 거느리고 7일간의 교정 끝에 2만명의 외군을 물리셨어요 3년 대첩은 한산대첩, 행주대첩, 인진을입니다 참고로 아까 목사는 교회에 관련된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이술님은 인지년 때왜적과 싸웠고 1602년 병마사로 여진족을 소탕했고 1624년 이간의 난때 현안도 병마전투설겸 부원수로 출정하여 반군을 대파했고 뒷날 형초판성을 지냈어요. 여섯번째 정춘신님은인질난때 어린 나이로 공을 세웠고 이간의 난과 정물호란 때 공을 세웠으며 그는 무술에 뛰어났고 천문 지리, 의학, 복술등에도 밝았습니다. 일곱째 구인우는 인조의 외서촌형이면서 인조방정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삼도수군 통제사를 지냈으며 종모랑과 병자훈아 때 공을 세웠어요. 여덟번째 김응한은 강해군때 총사령관 강홍립을 따라 후금정벌에 나섰다가 안타깝게 전사한 장군입니다. 마지막 아홉번째 이수신 장군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4월 28일 충무공 이수진 장군님의 탄생일입니다. 이수신 장군님은 이정과 초계변씨와의 사이에서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수 이정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대요 아니 1576년 32살의 늦은 나이로 무가에 학교했는데요. 무가의 종류를 제가 알아봤는데, 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거라든지 또는 말을 타고 창을 찌르는 거를 말합니다.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시험이겠죠.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거는 말을 타다가 낙사를 해서 떨어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에 이수신 장군을 다룰 때 영상 찍도록 하겠고 1591년 전라남도 수근 전도사에 있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라도 우수사를 말해요. 전라도를 그러니까 통치하는 관리사,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해요. 그리고 1592년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요. 1592년 5월에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1592년 7월에는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597년에는 4월 벼슬에서 물러나서 배그 종근이 돼서 1597년 9월에 영랑 대첩이라는 승리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벼슬은 아까 말했던 전라도 우수사를 말하는 거예요. 음 여러 가지 대첩이 많지만 끝으로 1598년 11월 노랑진 해전에서 전사하며 죽었어요. 제가 이춘무고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수신의 장군의 한략에 펼쳐진 대첩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은 아마 충무공 이순신의 날의 영상을 끝나고 난후 이틀 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릴 거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어, 참고로 충무공 이순신 탄생일이 생기게 된 계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조, 선국은 단신일은 조선 정도대부터 기념일로서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1960년대 우리가 아는 박정희 대통령 쪽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이 되었어요. 1998년에는 이순신 장군의 수국이 400주년이 되는 해여라서 그때부터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충무 당생, 이를 맞이해서 활동을 많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이 12척 있어니다두 번째 죽고자면 살 것이고 살고자면 죽을 것이다. 세 번째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네 번째 싸움이 급하다. 부디 내 죽음을 말하지 마라. 이거는 누가 봐도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군사들을 안일시키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이수진왕국 특집으로 한번더 영상을 편집하겠으니까 그거 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첩관계. 어, 끝으로 아니아니는 춤무공의 노래 들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시신 장군의 업적과 명대사와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